관계가 있는 것을 고르세요. 세탁에서 건조까지 한 번에 큰 이불도 거뜬하게 오셔서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그렇죠. 문제에서 세탁, 건조, 이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빨래방과 관계가 있어요. 깔끔한 포장, 확실한 청리정돈 청소는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삿짐 센터와 관계가 있지요. 여기 포장, 또 정리, 정돈, 청소 같은 단어들을 보아 이삿짐 센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가지 필수 야채를 마신다. 하루 한 병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주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 야채, 한 병, 건강, 어,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다음 당신에게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한번 누워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침대와 관계가 있지요. 여기 눕다 또 편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켤레 신하부 실례해 싸다고 얕보지 마이소 따뜻한 게 끝내줍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양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켤레, 신다, 또 따뜻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운동화는 편하다 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이 답이겠네요. 오늘 나는 소중한 한 방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문제에서 한 방울, 생명, 지키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헌혈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미세먼지 잡는 우리집 똑순이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99.9% 정화합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 까요 맞아요. 문제에서 음, 더럽다. 공기. 깨끗하다. 뭐 정화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파리파리 꽃배달. 전국 어디나 꽃배달. 개업의 화분. 생일의 꽃바구니. 생일을 행복을 선물하세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꽃가게와 관계가 있는 표현이죠. 여기 꽃배달, 꽃배달, 화분, 꽃바구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가게. 와 관계가 있네요.